오늘은 야고보소 2장 말씀 다루기문 합니다 <웃음> 야고보소 2장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야고보소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웃음>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내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토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이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며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자를 없인 여겼도다 우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컬음바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너 오니와 만에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 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자가 되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은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국률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국률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웃음> 오늘 저는 좀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차별 오늘 야고보서가 2장부터 본격적으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신앙생활 교회 공통증 생활에 대해서 말하기에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차별입니다 차별 제가 어릴 적에 <웃음> 늘 경험했던 것은 나는 왜 차별적 대우를 받는가였어요 꼭 떡볶이 집에 가도 내 친구는 오뎅을 얹어주는데 나는 왜 오뎅이 없을까? 이런 느낌이죠. 왜 우리 엄마는 내 동생에게 더 맛있는 닭다리를 먼저 줄까뭐 이런 걸로 인하여 <웃음> 저는 약간 자존감이 낮았던 것 같아요. 뭔가 피해의식을 늘 경험했고 나는 늘 차별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이 세상은 뭔가 이상하다. 공평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웃음> 세월이 지나고 나서 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진실이냐 이 세상은 원래 차별적이다 이 세상은 단한 번도 공평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적이 단한 번도 없었어요 원래 세상 자체가 차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인생을 살아오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웃음> 세상은요 늘 차별이 존재합니다 공평과 정의를 스스로 의롭다라고 외치는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도 요 누군가에게는, 누군가의 기준에서는 그 사람은 차별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각자의 기준이 있고 각자가 생각하는 오름과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 주장으로 서로 무엇이 공평이고 정의로 이야기하니까 다 자기 기준에는 다 차별받는 것 같고 다 공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웃음> 인류 역사 속에서요. 많은 정치인들이 어떤 철학자들이 수많은 이념들을 내놓았고 사상들을 내놓았어요. 하지만 그 어떤 이념과 사상도 차별을 해결한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자유민주주의도 늘 그들의 이상과 유토피아를 이야기하지만 늘 차별은 더 심화되고 증폭되었지 해결된 적이 단한 번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웃음>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더블 스탠다드, 이중잣대로 살아갑니다. 인정하고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우리 안에 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객관화시킬 수가 없어요. 단한 번도요. 남의 새끼보다 내 새끼가 먼저고요. 남의 상황보다 내 상황이 먼저예요. 동일한 기준을 제시해도 나에겐 관대하고 남에게 엄한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공평과 평등을 말하고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그 능력 자체가, 그 지혜 자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함을 이야기한다. 어부성설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웃음> 그러므로 우리는요. 뭘 차별해야 돼? 뭘 차별하지 말아야 해?에 대한 개념을 넘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성격적 진리는 우리가 무엇을 차별할 것인가 차별하지 말할 것인가의 그 대상과 그 기준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에요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차별하고 차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이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웃음> 차별이라는 이 단어 간에 우리 안에 참 많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 차별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 구별한다는 거예요 자. 그 정의로 봤을 때는 이 차별이라는 말이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등급을 나누고 수준 따위를 정하여 구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고기에도 등급이 있죠 왜 등급이 존재하나요? 그리고 왜 가격이 다를까요? 그냥 평등하게 A뿌리건 B마이너건 동일한 가격으로 제공하면 되잖아요 왜 등급을 나누죠? 네, 말하지 않아도 우린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솔직히 비싼 게 맛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각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각자의 수준과 각진의 취향과 때론 그 등급을 통해서 <웃음> 자신의 선호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 이런 차별은 건강한 겁니다. 그죠? 어린 아이에게 운전대를 맡기지 않잖아요. 모든 자동차는 모든 사람이 운전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이가 다룰 수 없는 칼이나 아이프는 차별을 두어서 못 다루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남자와 여자는요. 동일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할수 있는 일이 있고 여자가 할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평등을 외치고 공평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 균형을 깨뜨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해 못 하시나요?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떠한 기준으로 행동할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야고보가 요 특별하게 이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단순하게 차별하지 말라는 이 개념을 넘어서 나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요? 이것이 우리 안에 세팅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하고 차별하지 말 것을 잘못 결정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차별하지 말아야 할 대상과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야고보는 끝까지 그 몸분 전체를 통해서 늘 주장하고 있는 건 뭐냐면 믿는다라면 참된, 미라면, 참된 믿음이라면 참된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토를 믿고 영접한 자들은 그 믿음이 분명하게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함이 반드시 보여져야 한다고 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1절 볼게요. 1절에 이렇게 선포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이 말에는 두 가지의 전제가 붙습니다. 전제 첫 번째로 야고보가 이 편지를 보내는 그 곳이 지금 차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안 하고 있으면 이런 얘기 안 하겠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지금 그거 잘못하고 있어 그런데 저희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삶에서 차별을 피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차별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 힘으로요 솔직하게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했다면 벌써 이 땅의 유토피아가 이루어졌어야 해요 제된 본성과 능력이 없는 우리는 차별을 하고 싶지 않아도 이 개념을 알고 있어도 어느 순간 차별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할수 있다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늘두 가지 전제가 붙어요. 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긋남을 고발하고 알려주는과 것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너희가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야구부도 똑같습니다. 못된 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어긋남을 지적하면서 훈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분명한 기준, 즉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차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2장 1절은요, 다양한 번역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는 버전들이 요즘은 이제 개혁 개정이나 예전에는 우리가 개혁 한글을 읽었죠 그리고 요즘은 뭐 우리말 성경 세번역부터 시작해서 참 많은 번역본들이 존재합니다 영어는 더 많은 번역들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한글 개혁 한글에서는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개혁 개정은 <웃음> 차별하지 말라라고 번역했는데 그래서 NIV 버전을 또 찾아봤더니 편애하지 말라라고 번역하고요또킴 제인스 버전은 오히려 그 사람을 서로 존경하라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또한 NAS도요. 그 사람에게 온전하게 차별적이 없는 자세로 그 사람을 대해라 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서 물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은 알겠지만 왜 이렇게 다양한 번역이 존재할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니까 원을 좀 찾아봤더니 이 차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외모 그리고 외적인 것과 얼굴이라는 단어와 취하다 라는 이 동사가 합쳐진 단어예요 즉 무슨 얘기냐 외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차별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특별하게 또 원어는요. 우리가 읽기에는 먼저 주의스쿠트에 대한 믿음이 먼저 언급하는 것 같은데 원어적 어순으로는 먼저 사람을 차별하지 말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가장 먼저 교훈하고 싶었던 핵심은 뭐냐? 고유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즉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 뭐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서로요. 성도들끼리. 또한 이웃끼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에 대하여 절대로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차별하지 말라고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토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 믿음으로 차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오늘 1절을 정리하면 믿음이란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종기함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억한다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도 그렇다는 것을 안다라면 귀하게 종기하게 여기라. 그 사람의 직업이나 돈의 유부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을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함께 종기하게 여겨라. 이것이 바로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 글토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 말씀이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의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요. 차별하지 않는 삶, 편애하지 않는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아무리 입으로 예수를 믿어요.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교회 다녀요라고 얘기해도 내삶 가운데 여전히 차별적 삶을 살게 되면 나는 예수를 믿는 것 같이라고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야구보는 극단적이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차별적 삶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무엇을 기준으로 살때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삶을 살수 있다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 말씀이 육신에 대해 오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시고 행하셨던 그 모습을 본을 삼아서 살아갈 때 차별하지 않는 삶, 참된 믿음의 삶을 살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한 가지만 알아도 정말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데 오늘 이 편지를 받았던 교회들이 어떻게 차별했는지가 2절, 3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배당에 금가락찌를 끼고 있는 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이 들어오고 때로는 조금 남루한 옷, 조금은 헐벗은 옷들 입은 사람들이 같이 오겠죠. 그런데 성도들이 오 화려하고 금가락지 낀 사람들은 오, 여기, 여기, 어, 여기, 저기. 제가 방석도 깔아 놨어요. 제가 엉덩이로 대펴 놨어요. 그렇게 유난 법석하면서 환영하고 환대하는데 좀 헐벗게 입은 사람한테는 저기 음, 저 부속으로 좀 가세요라고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제가 다시 한번 백그라운드로좀 이야기해 볼게요. 야고보서가 기록될 때는 대략 AD 60년대입니다. 그가 순교하기 전이에요. 자, 60년대는 어떤 시대냐? 유대인의 핍박과 어려움과 노마의 핍박이 만물릴 때예요. 자, 지금 교회에 모인 사람들, 소위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세상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이해하셨어요? 이미 예수를 믿기 때문에 회당에서 쫓겨났고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유대인이 물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고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과 협박을 당한 상태고요. 이미 스테반의 순교로 인하여 죽을 거비가 꼴딱꼴딱한 그런 위험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세상에서 자기가 받은 그대로 남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 야거보가 화가 나요? 안 나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차별을 경험하고 아픔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우리가 흔히들 공감을 하면요. 공감하면 아이 상처를 아픔을 아는구나. 그래 위로가 된다고 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 공감된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4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 그걸 알면서도 또 차별해? 그게 더 악하다. 그게 더죄중에 죄다라고 분명하게 고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는 남에게 잘 보기 위해서 혹은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글도를 향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실체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준이 우리 안에 있는데 너희들 어떻게 니네들이 당한 만큼 또 그렇게 서로 차별하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웃음> 오늘날 우리가 차별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진상들을 좀 살펴보기만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미 캐나다는 이미 넘어간 상태지만 한국에 요즘 계속, 계속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에요. 여러분 이거 무슨 법인지 아세요?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저보다 유튜브에서 더잘 설명해요. 그 보세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제목만 들으면 차별금지법이면 되게 좋은 말 같잖아요. 어, 헌법상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이것보다 얼마나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내용을 살펴보면 뭐예요? 사람은요. 내가 이것을 선택할 권리도 있고 부정할 권리도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권리도 있고 아니다 난 싫다라고 거부할 권리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전할 권한도 있고 예수를 부정할 권한도 있어요 이게 자유이고 평등입니다 그런데 이 법의 특징이 뭐냐면 아니다 평등을 방해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시키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 금지시키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말하지 말라 그거 다 불법이다 여러분 캐나다 법 마시죠 우리 아이에게 너성 정체성은 여자야 남자라고 강요한 순간 잡혀가요 이 법이 우리 코비트 때 통과되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성 정체성에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 나좀 상담 좀 받고 싶어 좀 치료 좀 받고 싶어라는 이 원청적인 방법이 아예 차단이 되었어요 스스로가 조금 혼란을 겪어도 상담을 받고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법 자체가 안 돼요 불법입니다 심지어 해외 나가서도 안 돼요 그 법이 지금 캐나다에 다 통과되었어요. 안 된다. 나는 아니다. 나는 수용할 수 없다라는 그 권리 자체를 파괴해버린 법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우리는 이미 겪었잖아요. 캐나다 2007년, 2008년에 동성애법이 통과된 후에 이게차츰츰다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왜 교회 안에서도 이거 왜 헷갈리냐 하는 거예요. 신기해요. 교회 자체 안에서도 통과해야 된다, 통과하지 말아야 된다. 교회 안에서도 싸워요. 왜 그럴까요? 기준을 몰라서 그래요. 기준을. 왜 이걸 차별해야 되는지, 왜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걸 다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해요. 바벨론적 시스템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허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권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우리의 평등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웃음> 고대 근거, 여러분 역사서, 인류의 역사서를 보세요 고대 근동에서 정말 본능적으로만 살아갔던 사람들 그 당시 인권 없었어요 여자 인권 없었어요 애들 인권 없었어요 힘의 논리로 살아갔던 시대예요 양육강식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토라만, 말씀만 사람의 인권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임을 진 거예요 남녀 평등을 제시하고 있어요 성경이 인간의 인권과 평등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복음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무지함이 인간이 아닌 짐승으로 만들고 있는 이 현실에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좋아 보이는 게 좋아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을 차별하고 차별할지 모를지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요, 인간이 세운 기준 말고요, 창조주가 만든 Absolute s 트 스탠드 절대적인 기준을 모르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만나든 간에 무엇을 분별할지 몰라요. 야고보가 본질적으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차별하지 마라는 이 내면에는 너희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평등을 이야기할 때 어떤 관점에서 얘기할까요 평등. 우리가 하나님의 현상이었는데 제로이여다 깨졌어요. 죄인인 것이 다 동등한 조건이 이루어졌죠.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히 설수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또 평등한 조건을 주셨어요. 어떤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권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사랑받아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인권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격되는 게 최고의 인권 아닙니까? 아니, 자꾸 사람이 사랑받아 줘야 된다면서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내 형상으로 지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인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것이 진짜 인권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누리는 것이 평등과, 평등과 그리고 자유 아닙니까? 보고만이 그것을 제시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의 무지함으로 우리 다음 세들이 자꾸 이랬나 저랬나 하는 거예요. 세상은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에게 물어야죠. 나를 만드신 애에게 물어야죠. 하나님을 제외하고 어떻게 차별을 논하고 하나님을 제외하고 어떻게 평등을 논합니까?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어린 아이야 어르신들이나 무엇이 지금 신력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놀랍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이것을 우리 상운에 되새긴다면 차별 안할수 있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당시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이 교회에 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행동, 행동했던 어리석은 이들이 일깨워지기 위해 6절부터 9절까지 말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부자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금가락지라는 건 뭐냐면, 당시 로마의 그 원로원들의 회원이란 뜻이에요. 한가따라 건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금가락지를 꼈대요. 건세 좀 있고 명예도 있는 사람이에요. 옷은요, 화려한 장식구를 하고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 어느 정도 돈이 있다는 사람들이겠죠. 그렇다면, 왜 이들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이들을 우대하고 환대했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웃음>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보상심리를 바로 이들을 통해서 내가 받으려고 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참 그런 게 쉽잖아요. 가가을 진짜 별 것도 아닌데 그냥 가서 어디 사장 나오고라고 하는 그런 거, 그렇죠? 어떻게 이런 내가 대접을 받아 세상에는 별 것도 아닌데 교회 가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참돈 필요합니다 우리 돈 필요해요 그렇죠? 솔직히 돈 없으면 조금 쪼들리고 돈 있으면 좀 여유로운 거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망치 돈이 없으면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같은데 돈이 좀 있으면 동장에 좀돈좀 좀 있으면 뭔가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같잖아요 그게 솔직히 돈이 주는 영향력이잖아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여 우린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주시는 것도 주님 가져가시는 것도 주님이시예요 그것을 믿는다면 우린 돈에 휘둘리지 않아요. 있는 자들에게 휘둘리지 않아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다 얘기해요. 그데이 부자들에게 잘해줬더니 이 부자들이 뭘 합니까? 첫 번째로 6절에 보니까 억압하고 두 번째 법적으로 끌고 가고 세 번째 공동체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은요. 세상의 방식은 돈의 원리를 움직이는 이 세상은 양육강식입니다 돈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제도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뭐예요?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세로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섬김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능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상순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해요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기준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래요 철저지원수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사랑하는 게 기준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10절에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자가 된다는 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 알고, 자별하지 말아야 될 것도 다 알아요. 그럼더도 불구하고 안 되잖아요. 대신 뭐라고 하라 말합니까? 국휼을 힘입어, 자유의 율법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힘입어, 나마다 주님과 거하며, 그기준관을 사며, 주의 말씀에 충종할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을 했었어요. 무슨 질문이냐. 제가 지금까지 나눴던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 말씀에 대한 강의입니다. 근데 제 안에 질문은 뭐였냐면 성도들이 이걸 모를까? 였어요. 우리 알잖아요. 그죠?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우리는 변화되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시스템 저는 이걸 바벨론 적 시스템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벨론의 시스템에서 여전히 그 시스템을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그 기준으로 사는 삶의 원리가 무엇일까 그 비밀이 5절에 담겨 있어요 5절, 우리 함께 5절 함께 보독하게 보랍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 찌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 하셨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면 들을 찌어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은 듣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스템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좀 아세요?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요 성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보고 난 후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가 충만한 것이라고 인지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시스템은 보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은 듣는 겁니다 재해 출발은 보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세상의 시스템을 보세요 SNS, 요즘은 가상형실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메타버스를 지, 실제로 보여줌으로써 이것이 진짜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인데, 여러분, 메타버스라고 혹시 아시나요? 가상현실이에요. 이상한 캐릭터들 있고, 막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 안에서도 땅, 땅 먹기, 땅을, 부동산 주고 돈을 주고 산대요. 근데 그 돈이 뭐 몇불, 몇, 이게 아니라 몇천불, 몇만불까지도 한대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까물어 쳤어요. 아니, 이 땅에 있는 부동산도 사기 쉽는데, 가상현실에서 돈을 산다고? 여러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왜 태블릿하고 스마트폰왜안 주려고 하죠? 보면 생각하지 않아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보는 것이 발달되어 있으면 상대적으로 듣는 것이 약해집니다. 다 제공되잖아요. 생각할 틈을 안 줘요. 인내할 틈을 안 줘요. 기다리고 생각하고 상상할 틈을 안 주고 모든 것을 눈으로 제공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지 않고 상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둡니다. 그리고 소망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라라, 들어라 라고 얘기해요. 들어라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시스템, 하나님의 나라 시스템은 듣는 겁니다. 총종하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세상은 다 보는 것으로 우리 마음을 현혹시켜요. 금가락지, 좋은 옷, 아 이렇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성구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구나. 이런 시스템으로 생활하도록 해요. 이 세상적인 시스템, 보는 시스템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신앙 생활을 해도, 말씀을 보아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들어라요. 들어라. 계시록 말씀 보세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은 있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거의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 이거 한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에요. 내가 보고, 내가 읽을 때, 내가 들을 때, 내가 행할 때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듣는 것의 시스템을 마칠 때이 마지막 때 우리가 나팔 소리 들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요 우리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놓고 하시는 그 소리 들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마지막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는 곳에 다현력되니까 보이는 부동산, 보이는 돈들, 우리 자녀들 어디 갈까? 어디 갈까? 어디 갈까? 보는 곳에 다현력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으로 교회와서 생활하니까 차별을 할 수밖에 없죠. 주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들어라요. 들으라는 겁니다. 내가 눈물막해서 두드리로니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에게 노킹하시는 그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 엔타임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 살아갈 수 없어요 듣는 건 훈련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왜 장님이 귀가 발달되어 있는지 아시죠? 상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잠시 세상을 향한 눈을 감으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지만 그 기준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들어야지만 보는 겁니다. 보고 나서 듣는 게 아니에요. 듣고 묵상하고 대식임자고 대색이고 먹고 먹고 먹고 또 먹을 때 이게 양분이 되어서 하나님 나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요? 말씀이 실체가 되는 삶이에요 그런데 보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로 보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청종하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듣고 행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들으라고 말합니까? 5절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욕케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세요? 내가 너에게 뭘 주고 싶어 하는지 모르니?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요 너의 대성불로 주었던 그 사랑이 보이지 않니? 나는 끝까지 너를 책임지고 사랑하는 자들이야 근데 너희가 듣지 못하면, 기준을 분명하지 못하면 이 유업은 없다예요. 믿음은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그리고 증명되는 그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유업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사십시오. 이것이 교회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주님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주의 말씀 붙읍시다 주님 들려달라고 호소합시다 내 가슴을 치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보는 게 아니라 들을 때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행할 때 분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상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으시게 예수부터 추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잠깐 그 자리에 일어날까요 <웃음> 아까 저희가 찬양했던 거예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해요 제가 구별된 람으로서 당신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시고 오늘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